어제 1월 22일 신월은 992년만에 달이 지구가 가까워졌습니다.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던 시기에도 슈퍼문이 떴었습니다. 달의 중심과 지구 중심 사이 거리가 이 평균 38만여 킬로미터보다 3만 킬로 가량 가까운 35만 6 2 1 5 k m 로 좁혀져 슈퍼문이 발생하였으며 그와 더불어서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큰 회오리바람이 일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.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때 달의 반지름을 관측위치에서 본 각도는 9년만에 가장 큰 16분 45초였습니다. 과학 뉴스 사이트 라이브 사이언스는 이 지구와 달의 거리가 지금보다 2분의 1로 가까워진다면 이 벌어지게 될 일을 이 네일 코민스 물리학자의 말을 인용해 설명했으며 런던 퀸 메리 대학교의 이 화산학자인 제스민 스칼렛 교수는 갑작스러운 중력의 충격은 실제로 지구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지진을 촉발할 수 있으며 또한 더 많은 화산폭발 또한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.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기상청의 후지산 관측 결과 지하 마그마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신부저주파 지진이 재작년 2021년 88회에서 지난해 2022년에는 140회로 60%가량 늘었으며 물론 저주파 지진의 증가가 곧바로 후지산 대폭발의 전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진학적으로 마늘의 사태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경고를 하였습니다. 후지산 근처 내부활동으로 지각이 파괴됐을 때 나타나는 고주파 지진 역시도 재작년 2021년에는 98회였고 작년 2022년에는 82회 등 계속해서 고주파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